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메인 퀘스트인 용맹한 지휘관 파르바 처치하는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뭐 공략이랄 건 없구요. 그냥 자그마한 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략이라고 하기엔 이 게임 시스템 자체가 그냥 맞다이로 그냥 맞으면서 잡아라. 요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구요. 컨트롤 자체가 필요 없는 게임인지라 그냥 이번 영상 보시고 아저 정도 스펙도 이렇게 풀레이하면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메인캐스트 보스인 만큼 가지고 있는 뭐 음식이나 전투 주문서 같은 거싹다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자, 전투 주문서하고 요리는 지금 푸시 알람으로 계속 주기 때문에 메인캐스트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저는 도전을 계속 이어서 오다 보니까 풀피가 아니고 어, 피가 하는 반 정도 되고 만화도 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도전하실 때 이거 풀피풀 만화 다 채우신 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시작하면 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우리가 전투 진입할 때는 이제 설정 가셔가지고 어, 자동 물약 90%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션 신경 안 쓰고 개수만 있다면은 그냥 계속 무한대로 포션 빨거든요. 자, 처음 진입할 때 그냥 옆으로 돌아가셔서 뒤에 있는 저 쫄병들 쫄병들을 먼저 상대해줍니다. 그 보스한테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천막 옆으로 가서 그럴 거예요 천막 뒤로 가서 이렇게 천막 뒤로 가서 좀뺑 돌아가면은 이 처음부터 쫄조만 데려와서 아마 때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뭐 보스 타겟에 들어와서 맞겠지만 일단 타겟 설정은 클릭 대상 몬스터를 클릭하고 공격 버튼 누르면은 내가 클릭한 대상으로 공격이 바뀝니다 지금 메인 캐스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스한테 자동으로 공격하지만 원하는 몬스터 클릭할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 버튼 눌려가지고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쪼리 옆에서 깔짝거리는거 굉장히 긴찮거든요자 그리고 공략이 좀 없다는 이유가 보스 판정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부분 자 두대 맞고 이제 피가 없어서 도망가려고 한거예요 원래 요런 게임 공룰이 빙글빙글 돌면서 피 풀피 채우고 쿨타임 돌아왔을때 한번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다시 빙글빙글 도는거 요게 공룰이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은 그게 안먹힙니다 자 충분히 범위 벗어났죠 저거 뭐 해버가 데미지에 들어올리가 없거든요 자 들어왔습니다. 1타 들어왔고 그 다음 타수까지 대체 판정이 어떻게 돼먹은거죠? 이정도 거리가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좀 채우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자 가장 문제가 되는 패턴이죠. 넘어짐 상태 이상에 걸려있는 패턴 요거는 다행스럽게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게임 하시다 보면은 공격마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보고 피할 수 있음에도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뭐 공략이라고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자 이렇게 망치가 올라왔을 때 지금 다리 사이로 통과하면 안 만든다 했거든요. 자 하지만 이미 데미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침묵까지 걸렸네요. 이때 만약에 넘어짐까지 걸려버렸으면 이 무조건 죽는 각이었죠. 자 결국 이번 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가 죽었습니다 피가 회복이 절대 안되더라고요자 이렇게 도망을 먼저 가고 탈것 나중에 타거든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말도 안되죠 지금 거리가 이 천막 두 개를 끼고도 지금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패턴 답이 없네요 이거는 자 탈것까지 타면서 도망가는데도 와저 거인 이속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회복 될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리셋 돼가지고 이 판은 실패하게 되고요자 다시 재도전하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부터죠 자 무조건 가까이 붙으세요 원거리의 장점 그딴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붙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낀건데 스킬 다 켜두시면 안됩니다 딜레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특히 연계 스킬 있는 캐릭터들 이 연계 스킬 사용 후에 다른 스킬 쓸때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한말씩 나가는 스킬들 그런 것만 자동 한두 개 켜주고 나머지 본인이 수동으로 눌려주시는 게 딜레이 없이 왔다 갔다 피하기 쉽습니다. 자, 이 침묵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고요. 이 힐윈드도 맞아야 돼요. 이때 기저에 걸리면 조금 답이 없긴 합니다. 자, 이때 왔죠? 자, 아까 공격을 한 뒤이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없어요. 제가 뒤에 있는 5번, 6번, 7번 스킬을 다 꺾거든요. 그래서 딜레이가 없어서 안 맞고 피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솔직히 운빨인 것 같아요. 이 휴린드 돌때 기절이 많이 걸리냐 뭐한 번밖에 안 걸리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무과금은 나머지 분들 뭐 쉽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초반에 자또 왔죠? 지금 딜레이가 없이 평타만 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편하게 피해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이동했다가 다시 또 다리 사이로 들어가주시고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스 피통 이렇게 크게 보시려면은 보스를 클릭하시면은 위에 이렇게 체력바가 나옵니다. 자또 망치 패턴 나왔죠? 지금 쓰는 스킬이 없습니다.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피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네 타이밍에 맞춰서 수동으로 스킬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동을 켰다 하면은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메인보스는 수동으로 스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식으로 생각보다 첫 도전이랑 다르게 좀더 편하게 클리어했던 것 같네요. 자 클리어했던 제스펙이고요 무광금의 정석이죠. 장비가 고급템들 이녹템들은 평온의 장비입니다. 퀘스트할 때 자동으로 받는 그고급템이고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장갑. 장갑이 제가 터져가지고 아마 엠틱 장비로 제가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틱 장비 하나만 착용중이고 나머지는 뭐 게임 플레이 하다가 생기는 일반템들 공격력은 56짜리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거미랑 거인들도 과연 무과금이 플레이할 수 있을지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언제든 볼수 있으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